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40면 139면에서 140면 누가 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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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신앙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매년 부활 주일만 되면 우리가 부활절로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 네 그러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지 않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은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부처가 죽음을 이겼나요? 유교와 뭐 장자 이런 사람들, 공자가 죽음을 이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많은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정말 절대 할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면 돈도 많이 벌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할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가 아무리 늦춰보려고 해도 우리는 다 늙고요 다 노세하고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이 세상에 어떠한 신도 할수 없고 어떠한 인간도 할수 없는 것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데 오직 한 가지만 못한다 죽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하실 수 있으신 분이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바로 예수 크리스도다. 사망을 이기실 수 있으신 분. 우리가 바로 그분을 믿는 신앙. 우리가 매순간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그 아침, 과그 전날은 완전히 다른 날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부활 전의 세상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의 세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24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안식일이 지나고 난그 다음 날 새벽에 어떤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날 가보니까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려고 가져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무덤에 안 계시다라는 겁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여자들은 자신이 사랑했던 그 스승에게 향품을 바르려고 갔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 예수님이 계셨느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들이 당혹했죠 아, 왜 무덤에 우리 스승님의 시체가 없느냐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향품을 바르려고 찾아갔는데 그 무덤에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 내가 존경했던 그 스승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원래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으러 왔다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로 왔다 나는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은 10절 말씀인가요? 보면 사실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일곱 귀신 들렸다가 귀신 나갔던 그 여자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 여자예요 요한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 섬겼던 그 여자입니다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야고보가 누군지 아시죠? 열두 사도 중에 는그야고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 귀신이 나갔던 이 여자 계속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던 이 여자 예수님을 얼마나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귀귀 기울여 드렸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시체를 그냥 방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했던 그 스승인 예수님께 가서 향품을 바르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엉뚱한 곳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을 계속해서 사랑했고 예수님께 귀 기울, 기울 기울였던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 여자들은 빈 무덤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요 갈릴리에 계십니다 병행복문인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을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에게 너희가 배울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험 말씀에도 천사들이 나중에 이두 사람은 천사로서 묘사되는데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험 말씀의 5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질문을 하죠. 너희들은 왜 예수님을 찾으면서 왜 무덤으로 왔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날 주일 예배를 드려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 부활주일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상생활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믿고 따른다는 라 것은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정말 우리 안에서 항상 사망을 이기셨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내가 그분만 의지하면 그분만 따라가면 내가 언제나 승리할 수 있고 내가 그분을 위여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고통이나 두려움이 없다는 라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천사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마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찌하여 너는 예수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사느냐 <웃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직별로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의 신앙은 마치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천사능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 말씀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릴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릴까?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이겁니다. 그렇게 읽어왔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기셨다. 사망권세를 이기셨다. 여러분 여인들이 왜 빈무덤으로 갔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요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9절 말씀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우리가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우리가 다시 시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하고 시상생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하고 이 시상생활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긴 인생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정말 한 가지가 필요해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매일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요.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기 전에 그 날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보험 말씀의 11절 말씀은 사도들도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맞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가서 사도들에게 전합니다 사도들이 누구예요? 특별히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 특별히 사도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보냄을 받은 자, 특별히 임명받은 자들 사도들은 사역할 때 귀신을 내쫓았던 사람들이에요. 치유를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인이나 똑같이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허탄하게 들리는 겁니다. 허탄하게 들린다. 이레로스라는이 원의 뜻은요. 이런 겁니다. 잡담 같은 것. 어리석은 말. 여인들이 와서 지금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들이 그것을 뭘로 받아들였어요? 어리석은 말. 지금 잡담. 영어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넌세스. 이것이 의학용어에서는 이렇게 쓰였대요. 과대망상증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정신병자 아니야? 저 여자들이 단체로 미쳤구만 이러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사도들처럼 지금 부활신앙을 이야기하고 정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 여인들처럼 나를 미친놈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는 사람인가?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살았습니다 11절 말씀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도대체 뭐가 좋다고 저렇게 헌신하시고 저렇게 시앙생활을해 가실까 도대체 뭘 믿길래 저에겐 보이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우리가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새아침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하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말씀이 기억이 나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베드로라는 한 사람까지도 굳이 언급합니다 제가 처음 본문을 읽을 때는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됐는데 왜 굳이 사도들을 이야기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읽어보니까 베드로를 또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베드로를 또 따로 이야기를 할까?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반응도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들과 다르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다는 건지 12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에 또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갈릴리에 가했을 테니까 우리가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고 제자들에게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디로 갔다고 그래요? 집으로 돌아갔다. 무덤에 달려갔어요. 여인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사도들은 야 정신병자 아니야? 그 여인들을 정말 허탄한 말을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어이 여인들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내가 직접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그래서 무덤을 달려갔다는 라 겁니다 달려가서 정말 시체가 없다는 라걸 봤어요 그걸 일부러 묘사하고 있으면다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세마포가 뭐예요? 수위입니다 수위 죽은 사람이 있는 수위를 벗어놓고 지금 갔다라는 거예요 수위까지 만약에 없어졌으면 무덤, 무덤에서 정말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간 거예요 그런데 수위를 벗어놓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럼 베드로는 뭘 생각하겠어요? 아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라는 거를 인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아한 행동을 해요 놀랍게 어겼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걸 근데 베드로가 어디로 갔다고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여러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정말 사랑했던 나의 스승이 살아났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보통 저는 아마 이런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당장 경찰서 달려갈 것 같아요 실종신고 빨리 찾아주세요 CCTV 빨리 틀어주세요 이렇게 찾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기억을 했다면 갈릴리로 달려갔겠죠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럼 정말 약속대로 갈릴리에 계시겠구나 내가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실 때그 고초당하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심한 통곡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을 두장 앞으로 돌리시면 22장 61절과 62절 말씀에 이러한 장면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사보검서에는 없는, 없는 장면입니다 모든 사보검서가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초를 당하실 때모닥불 앞에서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했다 어린 여자 앞에서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당 중에 한 명이지 라고 여자애가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욕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근데 다른 사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에만 있는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배반했던 그 장소가 예수님은 마치 다른 관저에 뭐 몇 마일 밖에 있는 관저 예수님이 계시고 베드로는 아주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미터 뒤에 있었던 곳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저 앞에서 고초를 당하시는데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서 예수님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했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십니다 그걸 누가 보금이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보금 22장 61절 말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고초당하시는 그 곳에 같은 장소 울타리 안에 지금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베드로가 일어나서 욕하고 저주하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어 더 베드로 입장에서 우리나라 말로 환장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할 때 차라리 뒷말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라 거를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냥 지그시 돌이켜 쳐다보세요 예수님이 돌이켜 볼때 야, 저놈 내가 일어나기만 해봐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내가 심히 욕하고 저주할 때 예수님은 그걸 그냥 듣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돌아보십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겠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욕하고 저주하다니 그리고 그 모습을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걸 보시다니 그래서 심히 통곡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까지 한게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라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갔다는 라이 표현이 말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과거로 돌아갔다는 라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으로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나가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지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이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베드로가 반드시 기억을 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으러 갈릴리로 빨리 뛰어가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오늘 천사가 말한 7절 말씀이에요 7절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말씀 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부활신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천사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자가.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약속이에요 약속 예수님이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라고 표현하면 될 텐데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것, 약속한 것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하는 이유 정말 그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죽은 자조차도 살아나야 한다고 러면 정말 살아난다는 라 것입니다 네. 우리가 믿어야 하는 신앙이 바로 그거라는 것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새 아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아니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